안녕하세요. 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비주리백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밑에 포인트실부터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꼬리실을 오른손으로 잘 잡아주시고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 실 앞으로 걸어서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감을 건데요. 이때 한뼘 정도 여유를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감아서 자, 지금 보시면 실 교차되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왼손 엄지로 눌러주신 다음에 흘러내린 실잘 감싸주시면 우리 이제 뜨개를 할 준비가 되었다. 왼손은 요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 바늘은 편하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들어갔던 곳 끌고 나오면 자, 바늘이 실에 걸린 모습입니다. 그대로 감아서 빼주면 기둥을 하나 세워준 모습인데요. 이 기둥은 원형 코를 잡아주는 역할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을 들어가기 위한 기둥을 다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바로 일단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 도안 보시면 매직링 원형 코를 해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습이 딱 매직링 원형 코를 해준 모습이에요. 지문에 매단마다 빼뜨기 기둥코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둥코까지 세워준 모습입니다. 짧은뜨기 8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늘이 감긴 실, 지금 손가락에 감긴 이 구멍이 있는데요. 구멍에 들어가서 그대로 마찬가지로 실을 끌고 나올 거예요. 번체로 끌고 나오면. 이때 어디로 나오냐면, 우리 들어갔던 대로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들어가서 실을 걸어 나온 거예요. 자, 실 걸어 나온 이 부분을 여유를 주기 위해서 기지개 켜듯이 힘을 빼주시면서 제껴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실 걸어서 우리두 개를 빼고 빼주시면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멍에 반을 들어가서 그대로 실 걸어서 나오고 이때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대로 힘을 풀면서 왼손 힘을 푸시는 거예요. 자 늘어나죠? 이때 우리 전에 걸려있던 고리보다 무조건 두배 이상 여유가 있어야지 예쁘게 떠집니다. 이 상태 그대로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걸어서 빼고 빼면 짧은뜨기 두 번째 코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바늘이 잘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구멍 들어가서 실 걸어 나와서 기지개를 켜주고 다시 감아서 뺄때 제가 지금 손목을 많이 꺾어서 바늘이 잘 빠지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동작을 좀 반복하시면은 좀 뜨개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짧은뜨기 8번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 몇번 했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껴봤을 때, 댕기머리 땀 부분, 하나, 둘, 셋, 네 코. 지금 네 코가 떠져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8 코까지 같은 방법, 반복해 줍니다. 최대한 여유를 많이 주면서 이걸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예쁘게 뜨는 팁입니다. 실이 두껍다 보니까 손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 실이 잘안 감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왼손에 새끼손가락에 우리 브레이크 이렇게 실 잡아줬던 이 부분을 한번 찝고 그대로 걸어서 잘 판판하게 편편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그대로 뜨개를 해줍니다. 힘 조절이 생각보다 좀 중요해서 이 부분이 판판하게 유지되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면서 나한테 편한 방법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우리 이렇게 일단 다떴는데요 지문에 매단마다 빼뜨기 기둥포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구멍을 없애기 위해서 꼬리실 그대로 당겨서 구멍이 안 보일 때까지 그냥 이렇게 힘줘서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구멍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1단이 완성이 되긴 했는데 아직 빼뜨기를 하지 않아서 이 원이 정확한 원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어 우리 원형 코를 잡아줬던 기둥이고요. 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일자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이 실은 우리 1단을 뜨기 위한 기둥코였어요. 첫 번째 머리, 댕기머리 따은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첫 코입니다. 빼뜨기는 항상 첫 코에 해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바늘이 첫 코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주면 뭔가 찰싹 붙으면서 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의 시작은 기둥을 열고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빼뜨기는 문을 닫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빼주면, 이게 2단을 시작하기 위한 기둥, 이렇게 솟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뜨게 되시는 건데요.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빼뜨기와 기둥코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빼뜨기를 해주었던 첫 코부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코 여기까지만 뜨개를 해줄 건데요. 이단은 각각의 코에 두코 늘려뜨기를 여덟 번 한다라고 도안에 나와 있습니다. 두코 늘려뜨기는 첫 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전에 했던 짧은뜨기를 이 코에다가 이제는 해줄 거예요.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 걸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기지개를 켜줄 건데요. 이때 쭉 마찬가지로 여유를 두배 정도는 줘야지 예쁘게 떠집니다. 자, 그대로 감아서 빼고 빼주면 아까 우리 만들었던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두코 늘려뜨기는 이 같은 곳에, 같은 공간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지름이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각각의 코에 여덟 구멍이죠. 여덟 번의 코에 두코 늘려뜨기를 해서 총 16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했던 늘려뜨기 패턴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실러로 나오고 여유 주시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여유 주시고 걸어서 빼고 빼고 같은 코에 한번더 떠주시는 건데요 어 내가 한번 떴는지 두번 떴는지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자첫 코에 자 지금 보면 내가 떴더니 구멍에 딱 들어보면은 한번 두번 이렇게 V자로 짧은뜨기가 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아, 한 번, 두 번, 또 여기도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아마 눈에 잘안 익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여러 번 뜨다 보면 익숙해지시는데 처음 뜨시는 분이셔도 우리가 지금 쓰는 실은 페브릭안이어고한 3, 4단 정도까지만 뜨시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바깥의 코에 늘려뜨기를 8번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8, 2, 16총 16코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패턴을 익히시면 나중에 어떤 도안이 와도 좀 편하게 쉽게 뜨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8번의 늘려뜨기를, 두코 늘려뜨기를 8번을 해준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요, 하나, 코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번. 이렇게 코를, 개수를 세서 확인을 하셔도 되시고요. 자, 지금 보면 이거 두 개는 코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문을 닫고, 문을 열었던 빼뜨기와 기둥코입니다. 이렇게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3단 바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빼뜨기, 문을 닫아줍니다. 지금 보시면 빼뜨기와 기둥코, 이두 개는 코가 아니에요. 때문에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코, 첫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서 문을 닫는 빼뜨기를 먼저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대로 실감아 빼서 기둥을 세워줍니다. 자, 빼뜨기와 기둥을 세웠던 첫 코부터 시작할 건데요. 3단 패턴 보시면 짧은뜨기 한 번에 두코 늘려뜨기 한번 하는 것을 8번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코부터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뜰 건데 지금 보시면은 2단에서 3단으로 지름은 늘어나지만 계속 늘려버리면 직물이 프릴처럼 울어버려요. 때문에 우리는 패턴에 맞춰서 짧은뜨기 한 번과 두코늘려뜨기한 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 첫 코부터 그대로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두 번째 코에 두코 늘려뜨기, 한 번. 자, 이 패턴의 반복인데요. 이제부터 헷갈리시는 게, 어, 내가 한번 떴는지 두번 떴는지 모르겠어요가 제일 많았어요. 자, 첫코 보시면, 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V. 다시, 그 다음 코 보시면, 들었을 때, V가 이렇게. 두 개, W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진처럼 익히고 어, 외우셔도 돼요, 사진으로 아예. 자, 다음 코 패턴 똑같이 한 번, 두 번.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은 제가 이렇게 여유있게 뜨는데 이 여유가 도대체 몇 센치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음, 기준은 내가 걸려있는, 손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려있는 바늘, 들어가기 전에 바늘 사이즈 길이에 무조건 두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지개 켠다, 제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두 번, 한 번. 우리가 지금 팔의 배수로 뜨개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은8324총 24코가 나옵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제가 이번에 반복 패턴이라서 조금 속도를 높여가지고 떠 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들 그냥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빼뜨기와 기둥, 세워져 있는 기둥, 그리고 2, 4, 6, 8, 10, 2, 4, 6, 8, 20, 2, 4. 총 24코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3단이 끝났습니다. 4단의 시작은 패턴을 먼저 보시면은요 짧은뜨기 3번두코 늘려뜨기 한번 하는 것을 여섯 번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패턴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이 바닥 그리고 이제 옆면으로 올라가는 둥글게 올라가는 게 이제 합이 줄이의 특징인데 이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패턴을 바꿔 보았어요. 도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시고요. 먼저 빼뜨기와 기둥 지나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 문 닫는 중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거예요. 다시 기둥을 세워서 4단의 시작을 준비해 주신 다음 이제부터 짧은뜨기 3번이에요. 한 번, 한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뜨시면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그 다음에 두코늘려뜨기를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코부터 시작합니다. 그대로 여유 마찬가지로 주시고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 번. 각각의 코에 3코가 떠진 모습이고요. 네 번째 코에 2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는 패턴이에요. 지금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8번 패턴이 아니라 6번 반복하실 거고 총 코수는 30코가 나올 거예요. 여유는 유지하시면서 작업해주시면 좋고요. 내가 몇번 떴는지 한 번, 두 번, 세번 떴구나 하고 네 번째 코에 늘려뜨기 하는 패턴이 반복이에요. 지금 어 3단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짧은뜨기 뜨는 거랑 늘려뜨기 하는 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속도는 약간 높일게요. 뜨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편한 패턴에 맞춰서 그냥 속도 천천히 해가지고 완성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시고 최대한 일정하게 일정하게 떠주시면 좋습니다. 일정하게 뜨려면은 대부분은요 음, 힘을 많이 주시고 뜨는데요 이 부분이 일정하면 여기 라인이 일정하면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지개 킵니다 하는 그 부분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자 마찬가지로 한번더 보여드리면. 여유 주시는 거 잊지 말고 그대로 그리고 바늘 손목 꺾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떠주시면 은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패턴 한 번, 한 번, 한번 그리고 두 번까지 뜨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바공기처럼 오므러 드는 느낌 나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바로 바짝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데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바깥쪽, 겉면이에요.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제껴서 이 모양을 한번 잡아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작업을 하고 갈 거예요. 자 늘려뜨기를 했던 부분을 약간 이렇게 벌려서 모양을 잡으시면 훨씬 화비줄이뺀 모양을 예쁘게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요 작업 두 가지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과 안 하시고 넘어가는 건좀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모양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작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어차피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나중에 줄일 거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화비줄이뺀 모양 예쁘게 반긋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5단 떠주실 건데요. 지금 보면은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코에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해서 먼저 문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옆면이라고 도안되어 있고 5, 6단,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30번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쪽을 바라보고 뜨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꺾어서 뜨시면 은 옆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떠지실 건데 문제가 있어요. 다들 선생님들 요거 꺾어서 뜨실게요. 그러면 반대로 뜨시거든요. 반대로 뜨시면 절대 안 돼요.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뜨셔야 돼요. 얘를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둥 먼저 하나 올려 주시고 여기서도 포인트가 첫 번째 코부터 이제 뭐 늘려 뜨는 거 없이 그냥 하나씩 뜨실 건데 문제는 다들 선생님들 엄청 갑자기 그만큼 밖에 안 늘려요 얘는 엄청 더 많이 여유있게 늘려 주셔야지 우리 하비줄립백 특징에 꽁실꽁실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페브릭향이 강도가 좋기 때문에 여유있게 떠가지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절대 구멍 안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거예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이제부터는 반복 구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을 조금 스킵하셔도 되시고 지금 5, 6단 뜨고 나서 컬러 바꾼 다음에 옆면 또한 그대로 한 구멍에 하나씩 뜨는 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 반복해서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만 계속해서 옆면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단을 뜨고 나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 보면은 엄청 여유있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뜨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여유를 주고 여유를 주고 여유를 주면서 뜨개를 해주시는 건데 보시면 얘가 너무 이렇게 오므러드는 느낌이 나면은 작죠? 너무 작죠? 지금 뜨고 나서 우리 아까 이렇게 모양 공기 모양으로 펼쳐주셨던 것처럼 모양을 만져놓고 뜨는 거랑 안 만지고 뜨는 게좀 달라요. 지금 보면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오므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 또한 어, 손땀을 맞추는 것도 패브릭량이 조금 쉬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내가 여유있게 뜨고 각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위에 또 똑같이 올려주시면 은 확실히 이 부분이 그하이줄임백 특징 그 아랫부분이 이렇게 몽실몽실한 고그 특징을 잘 살려서 뜨개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빼뜨기 기둥코에서 첫 코에 빼뜨기 해가지고 6단 바로 진행을 해주는 건데 바로 첫 코에 그대로 문을 닫고 같은 방법이에요. 6단을 시작해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짧은뜨기를 여유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유가 없으면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각도를 맞춰서 여유있게 뜨시려고 해도 잘안 되실 거고 그러면 나중에 어? 너무 작게 나오는데 하실 수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꼭 주고,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하나씩 떠줍니다. 자, 제가 지금 속도를 좀 높여서 떴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텐션 맞춰가지고 떠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 원래대로면 빼뜨기 기둥코하고 이제 문 닫아야 될 차례인데, 우리 이제 실컬러를 바꿔야 되는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달라요. 이 포인트만 좀잘 챙겨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모양을 만지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또 만지죠? 약간 이렇게 <웃음> 걸리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해 주셔야지 우리 하빗줄이백의그 빵실한 그 특징이 나오는 거고 자, 우리 실컬러 변경하는 거 바로 들어갈게요